지금 갑질을 못하고 있어요 뭐지? 어 좀만 세워주시겠어? 와 이거는 너무한데 지금 어이구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세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님입니다 금일은 봉숭을 타고 한치낚시 그리고 갈치지깅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아직 해가 다 넘어가지 않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갈치지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갈치, 이탈지 80g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. 10ml 까지 선택하셔가지고 15ml 까지 조금 해보시면은 가장 많이 의미있게 받는 걸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. 현실 문화, 우 기록이 어금이 우리가 올라왔다 내려다 그러거든요. 빵도 최고 빵도 이렇게 유명하시나아마 할까요? 이누나? 이누나? 이누나? 어? 이누나? 오 어. 어,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마나습니까 33년 히트! 진짜 있어보여 작년이랑 뭔가 틀렸어. 이가 뭔가, 어. 허리 낚시 열심히 안 하셨다면서요. 진짜 열심히 안 하는데, 멍수을 타고 왔어. 내 자리에 와서? 오, 두이 히트 히트 몇야이다려야 오래 기다려야 오래 이다려야 오래 기다려야 오래 기게려야 이게 기야오게기야 오래 기다려야 오래 기야 오래 기다려야 오래 기다오야 재소 뭡니까 요소 재소 뭡니까? c o m Yeah. Okay. s a i t 통영 동성으로 타고 한치 겸 갈치지기 낚시를 했습니다. 오늘 드래곤 사이즈도 봤꾸요무지도 봤고. 한치는 한 마리 제가 잡긴 했는데 너무 호르기 같은 가하나고 그건 그냥 감사하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낚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